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화요일 아침이네요. 잠깐 물좀 마시고요. 네, 요즘에 많이 건조하고 또 미세먼지도 많다 보니까, 어, 목소리가, 음, 저도 잘 잠기는 편이 아닌데, 아침 되면 조금 더 목소리가 잠기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좀 물을 마시면서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렸다시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볼 수, 보기 쉽게 이렇게 오늘 프린트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골반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요가에서 이렇게 지금 네 개로 나눠 놨죠? 네 가지 동작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첫 번째, 음, 지금 여러분들은 좌우가 혹시 거꾸로 보이시나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네. 골반과 허리를 깨우는 호흡법, 그리고 두 번째가 골반의 숨은 에너지 살리기. 세 번째가 발끝 치기. 발에서 골반까지 강력한 혈액 순환. 네 번째가 다이내믹 현자세에서 고관절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네. 자 이제 이렇게 뒤에 놓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매트 준비 되셨으면요 오늘 자리에 누워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도 매트 준비해 주시고요 자리 등대고 누워주세요 아침 시간에 바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먼저 자세 위주로 진행을 조금 속도감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답변해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가 골반 허리를 깨우는 호흡법이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척추 분절 운동을 설명을 하면서 많이 했던 동작이거든요 자, 등을 대고 이렇게 누워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바로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워 주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배가 들어가고 허리가 바닥 쪽에 더 많이 닿게 해 봅니다 들이쉬면서 엉치 그리고 꼬리뼈 부분을 바닥에 닿도록 지그시 지금은 고관절의 힘을 사용하고 있고요 내쉬면서 다시 배를 당겨서 허리가 바닥으로 내려가게 허리 바닥으로 들이쉬면서 엉치 바닥으로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겠죠 내쉬면서 허리 바닥 들이쉬면서 엉치 바닥으로 네, 이렇게 호흡과 자세를 연결을 시켜서 해주세요 네. 요가를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스트레칭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요가하고 스트레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호흡법입니다 네, 들이쉬면서 엉치 꼭 바닥으로 눌러 주시고요 내쉬면서 네, 배와 배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바닥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특히 이 자세에서는 지금 호흡과 같이 연결을 시키, 시켜서 네, 들이쉴 때 배가 우리 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복부가 올라가게 되면 뒤에 있는 허리는 살짝 위로 따라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바닥에서 약간 뜨게 되고요. 대신 아래쪽에 있는 골반이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되고요. 복식 호흡에서는 배가 들어가죠. 그리고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만큼 허리도 뒤쪽으로 바닥 쪽을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들이쉽니다. 네, 배가 살짝 올라가고요. 골반이 바닥으로 심껏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호흡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어 제가 잠깐 일어나서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들이쉴 때 배를 이렇게 많이 내미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허리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유통이 생기기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들이쉴 때는 그냥 배가 자연스럽게 살짝 나오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과도하게 배를 이렇게 볼록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가 나오고 엉치는 바닥 쪽에 더 닿게 돼요 네.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고 허리가 뒤로 조금 더 펴지게 되죠 배가 들어가는 만큼 허리가 더 펴지고 허리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지금 요, 어, 허리하고 골반을 좀더 편안하게 하면서 이제 골반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이 힘을 쓸수 있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특히 허리가 약하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허리하고 골반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누워서 호흡과 같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움직임을 잘 살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허리가 아프시다고 또 서, 어, 질문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골반 쪽이 뻐근하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다 해당이 되는 동작입니다. 네. 자, 누워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내쉬고요. 복부하고 허리 낮추어 보시고 들이쉬면서 엉치, 꼬리뼈를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어, 누운 자세에서 하는 동작들이 특히 척추 라인과 골반에 아무 그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깊은 에너지를 살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제 잘 해주셨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해서도 이 동작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 다음 단계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자 손바닥은 그냥 이렇게 아래로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자 엉덩이를 살짝 바닥에서 들어요.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요. 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낮게 5cm 정도만 하셔도 돼요. 네 들었다가 밑으로 툭 들었다 밑으로 툭 들었다 밑으로 툭. 네, 엉치를 살짝 들었다 바닥으로 툭 내려치시고요. 네, 근데 지금 이 동작은 임산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임산부는 하시지 마시, 마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임산부이신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 설이 내려가고요. 들숨에 엉치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이 움직임을 좀 많이 반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요통이 생기는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죠? 자, 이제 다른 분들은 네, 엉덩이 바닥에서 5cm만 들었다가, 투. 5cm 들었다, 투. 또 어떤 분들 막 빠르게 툭툭툭툭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 허리가 특히 좀 많이 뻣뻣하고 고관절이 좀 아주 부드럽지 않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바로 몸을 너무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갑자기 놀라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자, 들었다가 투. 지금도 이렇게 호흡하고 같이 하면 좋겠죠? 들어 올릴 때 들이쉬고 내려서 바닥에 닿을 때 투. 할때 내쉬고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 날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 날숨 들이쉬고 내쉬고 네 지금 이렇게 골반을 살짝 들었다가 바닥으로 엉치 부분이 이렇게 툭 내려오면서 이 지금 이 동작은 여러분들 한어한 삼십 번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골반이 굉장히 너무 딱딱하고요 또 생리통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요 더 많이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엉치 부분에는 이 가운데는 천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요. 양쪽 옆에는 넓적한 장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툭 했다가 바닥에 닿는 이 자리가 천골과 장골 사이에 이 관절이 있거든요. 뼈하고 뼈 사이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 부분이 관절이잖아요. 네, 그쪽에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순환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투. 들이쉬고, 투. 네. 자신의 호흡이 조금, 호흡의 길이가 더, 긴 기신 분들은요. 두번 하셔도 괜찮고요. 호흡이 짧은 분들은, 네. 자신의 호흡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동작의 방법은 하시면서 몸에서 편안한 느낌이 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돼요. 네. 아주 잘 해주셨고요. 두 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뻗어 볼게요. 잠시 이런 동작 뒤에는 고관절 쪽과 허리 부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주신 동작 필요하고요. 네, 네 잠깐만요. 좀 매트를 조금만 제가 약간만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오늘 동작은 특히 좀 매트가 있으신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커다란 요 있죠. 요도 좀 단단한 것들이죠 이렇게 밀리는 것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워서 세 번째 동작은요 발끝치기를할 거거든요 자, 발끝치기를 음,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발끝치기가 특히 굉장히 중요한 전신의 혈액순환을 위한 아주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네. 발끝치기를 하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발에서 이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타고 골반까지 굉장히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따뜻해지는 느낌, 네, 또 운동을 한 뻐근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한번 동작을 해볼게요. 자, 네, 이렇게 두 다리를 곧게 펴시고요. 발 사이가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 발 사이를 자신의 골반 넓이보다 약간만 넓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왔을 때 자, 발이 자, 이렇게 앞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발가락 끝이 부딪혔다가 바깥쪽으로. 네, 이런 동이 움직임을 반복해서 하시게 되죠. 네, 자, 지금 이 움직임을 누워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속도를 지금은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지만 빠르게 해주실수록 더 발끝치기의 효과는 좋아지게 됩니다. 네, 누워서 거의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이자 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고관절 상태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면은 자극들이 오는 지점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자극이 오는지 이제 살펴보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두 다리를 길게 펴시고요. 네, 지금 이 발끝 치기는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 있죠? 꼭 필수 동작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 제 발에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들리시죠?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줍니다. 네, 발끝 치기 자, 1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이 뻐근한 느낌들이 이제 점점 다리를 타고 고관절까지 전달이 될 거예요. 발 뒤꿈치는 움직이지 마시고요. 발 뒤꿈치가 움직이게 되면 이 발의 위치가 계속 바뀌면서 동작이 좀 이렇게 범위가 적어지게 되거든요. 고관절이 점점 뻐근한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 해주세요. 예, 네, 이제 고관절에 힘이 막 들어가네요. 그리고 발 전체는 에 근육들이 점점 이제 힘을 쓰면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피순환을 위해서는 발에서부터 이렇게 골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하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혈액순환은 사실 우리가 심장 쪽에서 혈액순환은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정맥 피가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이 정맥혈의 순환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맥 순환을 위해서 발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정맥의 피가 가장 거꾸로 중력을 이기면서 올라가야 되고요 제일 긴 거리를 움직여야 되죠 발에서 심장까지가 가장 멀잖아요 손에서 심장까지 보다 발에서 심장까지 훨씬 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막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순환이 안 되고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정체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네, 무릎 밑에서 정체가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지 정맥류가 생기죠. 종아리, 주변에 이렇게 혈관들이 막 네, 굵게 변하고 또 이렇게 보기 싫은 여러 가지 변형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런 하지의 정맥류가 생기기 쉽게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 이런 발끝치기 동작 시간 날 때마다 자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너무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고관절 굽히고 무릎 굽히고 발은 계속 바닥에 있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다리가 좀 이렇게 붓는 현상이 느껴지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네발 움직임도 굉장히 둔화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 신경 라인이 허리에서부터 발까지 하지의 신경 라인이 굉장히 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네, 지금 계속 저는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죠? 이제 1분은 충분히 된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잠깐 멈추셨을 때 전체적인 발에서 골반까지의 느낌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굉장히 이렇게 찌릿한 자극들이 이렇게 다리 전체로 그리고 골반을 지나서 더 깊이 가게 되면 이렇게 척추 라인에 따라서 쭉 퍼져 나가게 되거든요. 네. 네, 손끝까지도 저는 전달이 되네요. 전신으로 굉장히 빠르게 정맥, 혈액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네. 심장에서 보낸 피가 발까지 그리고 손끝까지 머리 안쪽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 쪽으로 되돌아가는 이 정맥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네, 잘 해주셨고요. 양쪽 무릎을 세워볼게요. 네. 이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손바닥 바닥에 짚고 천천히 내쉬면서 무릎을 오른쪽으로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다시 천천히 무릎을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네, 지금 이 움직임 여러 번 반복해 볼게요 내쉬고요 들이쉬면서 돌아오세요 또 반대쪽으로 내쉬면서 내려가시고요 들이쉬면서 돌아오고 천천히 내쉬면서 갔다가 들이쉬면서 돌아오세요 네, 이제 오른쪽 옆으로 돌아 누워 볼게요 무릎은 이렇게 자신의 배꼽 높이로 가져오시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머리 아래쪽에 받쳐서 잠시 이 뒤쪽에 등과 허리 쪽 척추 부분은 가장 편안하게 네 허리 쪽이 조금 더 편안하게 긴장이 되지 않도록 척추 라인을 잠시 쉴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이제 손을 바닥에 짚고 일어나서 앉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앉아 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현자세로 한번 앉아볼게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현자세를 어, 이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죠. 네, 오늘은 다이나믹 현자세라고 해서 좌우의 현자세 위치를 계속 바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채팅하신 분들 계시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손을 조금 뒤쪽으로 짚어, 짚어볼게요. 약간 이렇게 살짝 뒤로 짚었고요. 네. 이제 발을 한쪽 현자세에서 반대쪽 현자세로 옮겨보세요.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현자세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고관절을 계속 반복해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을 극대화시켜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발이 이렇게 좁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이를 넓게 해주세요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네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세요 이제 채팅 하신 분들 계셔서 제가 가서 읽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15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최봉원님네 엉치에서 쥐가 나실 것 같아요 네. 생방송이죠. 네, TV라니님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7시 20분에 아침 요가를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방송 별로 없을걸요. 어, 자세를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하면서 수업을 여러분들이 요가 수업을 직접 오신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내 집에 있지만 지금 현재 요가 수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이쁘다고 해주시죠, <웃음> 네, 감사드립니다. 아, 라니 님도 여자분이실 것 같은데. 네, 아침부터 요가하시고. 사실 요가는 아침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자, 아침 시간이라서 지금 바쁘셔서 오셨다가 가시고 막 그렇게 하시죠? 네, 지금 최대한 동작을 제가 초반부에 빠르게 연결해서 진행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17분 정도까지 동작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해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네 가지 동작을 했거든요. 아 남자분이세요? <웃음> 아네 안녕하세요. 네유튜브 활동 중이세요? 네 맞아요. TV라고 써놓으셔서 아마 유튜버이실 거라고 제가 또 짐작을 했어요. 네 지금. 음, 오늘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게 아마 이게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네 골반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네 가지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음, 어, 첫 번째가 골반 허리를 깨우는 호흡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골반의 숨은 에너지를 살리기 위해서 엉치를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툭 들었다가 내리는 요 동작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발끝치기 네 그래서 발에서 골반까지 강력하게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동작이죠 네 지금 이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이 오늘의 주제 골반의 혈액순환이죠 거기에 메인 동작이라 할수 있어요 요세 번째 동작이요 발끝치기가 그리고. 네, 다이내믹 현자세에서 마지막에 일어나 앉아서 현자세를 왼쪽, 오른쪽 계속 교대로 제가 움직였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오늘 주제 골반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자세 아침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요 전신이 정말 가벼워지면서 특히 발 차가우신 분들 있죠. 골반에 힘 없다고 하시는 분들 힘도 생기고요. 혈액순환이 빨라지면 따뜻해지게 되거든요. 네. 아, 아, 게스트는 안 구하시나요? <웃음> 네. 어, 출연하시고 싶으세요? 나니TV님? 아, TV 나니님? 네. 어, 기회가 되시면 뭐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음. 아, 조파파 t v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요. 어, 제 이제 영상에 이렇게 보면 밑에 설명글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뭐 이메일 주소, 네또 이렇게 어 단체 그 채팅방도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또 아니면 본인이 어 저하고 어떤 그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연락을 하실 수 있는 제가 채널을 열어놨기 때문에 뭐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또그 단톡방에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또 얘기해주셔도 되고요. 네. 지금 오늘 네 가지 동작 여러분들 다 해보셨나요? 네.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다시 한번 오늘 동작 좀 빠르게 반복해 볼게요. 네. 자, 이제 자리에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누워있잖아요? 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네. 제가 조금만 아래로 내려갈게요. 네. 네, 이 발하고 발사이 있는 제가 골반 넓이로 놨습니다.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서 허리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들이쉬면서 엉치 그리고 꼬리뼈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쉽니다. 천천히 배와 허리가 바닥 쪽으로 내려갑니다. 들이쉬면서 엉치와 꼬리뼈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움직임을 반복해서 네. 어, 본인의 허리가 굉장히 약하시고요. 또 골반도 너무 딱딱해요 이런 분들은 누우셔서 그냥 이렇게 다리를 곧게 쭉 펴지 마시고요 이렇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지금 이 동작이 호흡과 허리 골반의 이 관계를 멈춰있던 부분을 다시 살리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단지 운동적으로 어느 부분을 강하게 하겠다 어느 부분을 스트레칭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호흡과 허리, 골반에 서로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요. 이 움직임을 하면서 자신의 자연스러운 허리 쪽의 움직임이 이 복부가 수축되면서 뒤쪽으로 가면서 허리가 이완이 되고 있고요. 자, 들이쉬면서 천천히 복부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허리 쪽이 이렇게 배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죠. 엉치는 상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들이쉬면서 배가 살짝 네, 확장이 되고 고관절이 더 많이 굽혀지면서 엉치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죠. 네.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리하고 골반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살려놓고 네, 엉덩이를 바닥에서 5cm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툭 내려놓으세요. 자, 들이쉬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툭 내려놓으시고요. 네 지금 이 동작은 임산부는 하지 마세요. 임산부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들이쉬면서 올렸다가 내쉬면서 툭 자, 엉치를 들어 올렸다가 밑으로 툭 네. 근데 내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힘을 빼서 이렇게 가볍게 툭 내려주세요. 힘을, 있는 힘껏 쾅, 쾅, 쾅막 너무 이렇게 세게 내려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들이시면서 들어 올렸다가 내쉴 때 그냥 힘을 빼고 툭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세요. 그럼 이, 여러분들 이렇게 툭 내려놓은 순간에 흔들린 거 느끼죠? 네. 흔들림이 포인트예요. 자연스럽게 너무 이렇게 힘을 강하게 주지 않은 자연스럽게 흔들림 과정에서 이 안에서 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이 골반 안쪽이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저 30번 이상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시면 뭐더 해주셔도 괜찮아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시는 환자분이 계신다 그러면은요. 이런 동작은 꼭 알려주세요. 네. 자, 이제 다리를 제가 곧게 폈죠. 그리고 발끝치기. 발끝치기는, 네, 지금 1분을 계속 하는 모습 보여드렸어요. 아마 근데 제가, 어, 이야기를 하면서 해서 실제로는 1분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발끝치기를 가능한 가장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네, 지금 채팅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동작 일단 보여드리고 나서 또 채팅할게요. 자, 지금 발이 이렇게 톡톡톡톡 부딪히는 소리 나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하고 발 사이는 골반 넓이보다 약간 넓게 했고요. 네. 처음에 이렇게 발목만 움직이는 느낌이 들다가요.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고관절까지 점점 점점 골반의 안쪽도 뻐근한 느낌이 전달이 돼요. 지금 이 동작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보여드릴 때는 이제 한 2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최소한 1분 정도는 쉬지 말고 가장 빠른 속도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힘들면 잠깐 한번 숨 고르시고요. 또 다시 1분. 자, 한번 할때 이제 어 지금 이 운동이 원래 나온 것이 이제 니시 요법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자연적으로 몸에 순환이 좋게 하면서 건강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운동법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나오는 이제 니시 운동법인데요. 어 최소 이제 뭐 600번 또몇분 이렇게 이제 권장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각자 지금 골반에 힘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몇 번만 하셔도 막 골반이 뻐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일부는 쉬지 말고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 동안에는 뻐근한 느낌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해주세요 골반 안쪽에 잘 사용되지 않았던 미세한 근육들 또 힘줄들 그리고 이애들이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정맥순환이 강력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고요. 약간 이렇게 뻐근한 느낌이 있을 때 그냥 멈춰서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 조금 더 하시게 되면 골반을 지나서 이렇게 척추 라인까지 느낌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골반이 풀리는 거예요. 뻣뻣했던 골반, 약했던 골반들이 이제 약했던 부분은 강화되고요. 뻣뻣했던 부분은 풀리고 발에서부터 네, 다리, 골반 그리고 전신으로 강력하게 혈액순환이 빨라지게 됩니다. 네 잠시 이렇게 숨한번 고르시고요. 이제 무릎을 세워주세요. 내쉬면서 무릎 오른쪽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다시 내쉬면서 왼쪽으로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들숨에 돌아오세요. 내쉬면서 왼쪽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고관절 쪽 부드럽게 다시 한번 이렇게 편안한 자세 유지해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돌아 눕고 네, 손, 머리 가볍게 이렇게 받쳐서 전체적인 척추 라인 이렇게 옆면에서 봤을 때 긴장을 풀어 주시고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서 앉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동작 해보겠습니다. 자, 이네 번째 동작은요. 여러분들 제가 앉아 있는 모습이 이거 현자세죠. 네, 현자세를 한, 자세, 한 방향으로 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손을 짚고, 자, 왼쪽, 오른쪽. 교대로 계속 움직여서 고관절을 깊이 회전을 시켜주세요. 다이나믹 현자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세요. 네. 매트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같이 해주시고요. 지금 출근 길이시거나 이미 일찍 나가신 분들을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영상 이렇게 나중에 바로 올라갈 거거든요. 녹화된 영상으로 보시면서 같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좌우를 움직이다 보면 고관절이 약간 뻐근한 느낌, 잘안 움직이는 곳이 찾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덜 움직이는 쪽 방향으로 나중에 멈추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골반 올렸다 내렸다 이런 동작들, 현자세 하면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잘안 움직이는 방향을 조금 더 횟수를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고관절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임이 강해졌거든요. 부드러워져 있기도 하고요. 힘도 생겼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채팅도 읽어볼게요. 오늘의 네 가지 동작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분 오셨고요. 아, 권은영님 오셨어요? 아, 오늘도 지각이세요. 네. 자, 채팅방은요, 제가 이그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밑에 이렇게 설명글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근데, 음, 지금 TV라니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요가 쪽으로, 그리고 운동적인 부분, 또 요가 플러스, 호흡이라든가, 또, 요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이점들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 가장 기본 베이스가 요가를 통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 헬스 트레이너 같으신 분들은 또 어떤 경우에는 저하고 이렇게 추구하신 방향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어, 어제 제가 이렇게 채그 커뮤니티에 게시글 올렸었잖아요. 오늘 네 방송 진행한다고 했을 때둘 하나님이셨나요? 네 이렇게 댓글로 이제 수족이 냉증이 있으시다. 그래서 요 겨울에서 지금 봄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박정민 님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어 따라 하셨으면 굉장히 좋고요 반복해서 해주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이거는 늘 그냥 이렇게 루틴처럼 해주셔도 아주 좋은 동작이거든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 좀더 눌러주세요 지금 1 5분 계시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출근 준비하시면서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요. 아, 둘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수족 냉증에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오늘 키포인트가 세 번째 발끝치기 동작이었거든요. 그거 많이 해 주세요. 네. 그래요. 은영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좀더 활기차게, 건강하게 보내시라고요. 자, 화이팅 보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네.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